나한테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내한테 이런... <웃음> 참.. 살다살다 살다 이런 거대보거든 <웃음> 지금 씁니까? 네, 지금 된다 오선진, 김현준, 황동재? 와 진짜 이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입장합니다 서비스입니다 인사 안 하나? 촬영 끝나고 집합해라, 황동재 손을 시켜서 들고 누군지 맞추셔야 돼요 어, 손 야, 최소 190이다 이쪽 서도좀 줄래요? 한 손만 아니지 어, 그럼 오른손 이제 손이 어, 투순에 굳은살이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무조건 황동재다, 이거 어제 고생했다, 많이 틀린다고 어? 웃어 어? <웃음> 예 됐습니다 앞에 있어요? 네 앞에 네, 있는데 네. 저희가 힌트를 드릴 거고 그걸다 네. 듣고 난 다음에 안 아, 눈대 미쳤네 못 만지네 <웃음> 어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19번이었습니다 19번이요? 3년 내내 19번이었다고? 그건 양호 못 했다는 건데 킬리만자로의 표범 규민이 형이 약간 느낌 나는데? 규민이 고등학교 때는 잘 못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에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선보니까 야수는 아니니까 제가 프로 들어와서 처음 달았던 등번호가 17번이에요 프로 데뷔 17번이면 좀 약간 촉망받는 유망주인데 핸드석해서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1번 데뷔 정이가 아니에요 백정연? 19번에 17번 아닌데 17번 프로 데뷔 17번 A라는 선수가 예. 2차 3라운드로 뽑혔습니다. 아, 앞에 계신 분이요? 예. 갑자기 정답말을 하시는 분 물어보시네요. 어... 17번... 받으시면서 누구누구야 하신 분. 선수 아닌데 손이... 김요형 김인형! <웃음> <웃음> 맞죠 맞죠. 야, 나 하와이 캠 o 하와이 캠 n 때 o w 생각 a n h 하고 있었 a n How I can? How d 나 진짜 u <웃음> k <근데. 웃음> 아니 w How do y 라 u k n o 고그 다음 d 이 you know? How do you know? How do you k n 왔어 왔어 w do you know? How do y o 정 know? How do you 에 n o w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이 o 이 d 아, 그래서 그럼... 내가 하와이 캠프 할때아규민영이다 아니 손이 일단 일단 일단 투수했어요 손이 그치 그치 네. 황동인줄 알았는데 손이 계속 만지다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 남자가 손을 시켜준다는 게 이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오랜만에 태군이랑 이 기회를 삼아서 같이 이제 손을 잡았다는 게또뭐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15년 됐는데 손이 여전하네요. 군안오 <웃음> 네. 근데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때 <웃음> 아, 여기, 여기 말했어 아, 어, 그렇지. 미션 <웃음> <세션 성공한대요>. 네. <웃음> 뭐 선물 주세요. 그중만... 한, 한, 한, 한, 한. 네, 벌써 맞춰요 어, 뭔가 지찬이올것 같아요. 계속 락커에서 안 보이기도 했고 뭔가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투수 쪽에서 충현이 형이나 윤수 형? 같이 먹고 싶은 음식 얘기하고뭐 같이 먹고 싶어 이런 거 얘기하면 거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혹시 모르니까 다른 <웃음> 선배님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목소리> 아, 어. 선수한테 손이 중요하잖아요 네. 손 만났죠? 네, 만났죠 네. 어, 타자면 나 던질 때잘 쳐주고 스스면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손에 약간 굳은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자, 배트 돌릴 때 있는 굳은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봤을 때 누구일 것 같아요? 어... 재성이 형 같은데요. 타자인 것 같아서. 근데 지찬이라고 하기엔 손이 좀 커가지고 뭔가 재성이 형 같아요. 저아요이가 어... 재성이 형 <웃음> 맞는 것 같은데요? 포수가 2번 많이 달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이대성 선수인 걸 확신하면서 얘기한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은데요? 관련 있는 사람 오지 않았을까요? 곰? 포순니까 어... 뭔가 비슷한 거 같아요 이미지가 약간 좀 듬직하고 곰이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다른 후보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와... 배송이 형이요? 되게 시합 때마다 잘 챙겨주고 배성이형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고기? 소고기? 제가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눈 쪽팔리게 발라주는거죠? 정답! 재성이 형 같이 잘 합시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찌 아, 아, 맞췄어요 너무, 너무 쉽잖아요 손이 재성이 형 같았어요. 어느 순간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손, 손을 손할때 네. 크기가 좀 커서 놀랐는데 네. 처음에 스와르즈줄 알았는데 네. <웃음> 근데 여기 굳은살이 있어가지고 숱은 네. 아닌 것 같아서 재성이 형 같았어요. 이거 말씀해주시면 돼요. 저는 인도기밖에 없죠. <웃음> 저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두선수 네? 오... 미션도 성공했고 마침이 됐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상품문저가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윤동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뭐 비록 영상이지만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맞출 줄 알았어요. 네, 네, 뭐.. 아러뭐 이런 사람들도 알겠죠.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운드에서 뭐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만 일일위 하지 말고 어, 시즌 끝날 때까지 상 조심하면서 팀에 도움이 될수 있게 서로 좋은 공기력을 팬분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자. 어뭐 e 어어어어 t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o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태근이를 질 누르고 있어 <웃음> 어, 포수 마스크를 써봤는데 너무 덥네요 덥고 포수가 얼마나 힘든지 잠깐이지만 이 마스크 한번 쓰는 것으로써 어, 느꼈네요 네. 고생 많이 하는 태근이 네. 이렇게 투수가 편한 분위기인지 몰라 <웃음> 이렇게 모자 하나 쓰고 글러브 하나 들고 근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무덤 위에서 던지는데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이 시합 전에 준비하기 전에 어, 태군이한테 타격 지도 아닌 지도 같은 잔소리를 하고 나면 꼭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루틴은 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합니다. 그 뭐, 아이유의 잔소리가 있으면 야구장에서는 우기민의 잔소리가 있다고 항상 제가 김민영한테 <웃음> 찬스 때마다 한 소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네, 예, 예, 계속하고 있어요. 예. 윤동이가 좀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 또한 아직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포수이기 때문에 민동이가 아직 어리고 흔들리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의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민동아 괜찮아? 어, 저는 100점으로 다 만족하는데요, 재성 형. 어, 그냥 많이 해서 더잘 저를 더잘 알고 장점도 잘 알고 잘 이끌어주시기도 해,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재성 형만 믿고 던지면 돼가지고 재성형 하는거 좋은것 같습니다. 항상 저 던질 때 포수 앉아서 힘들게 공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항상 제공 계속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